질문. 코고리를 안 하다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안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안 골다가 요즘 갑자기 코고리를 한다고. 소리가 커서 남편은 제 옆에서 못 자겠다고 하네요. 코고리 때문에, 저 때문에 남편이 잠을 못 자겠다고 하네요. 갑자기 코고리를 하고 소리가 크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코를 군다. 뭐, 원인이 있겠죠? 코골이의 원인. 일단, 살이 쪄서, 나이가 들수록 코를 걸죠. 그래서, 노화는 코골이에 미치는 영향이, 이 피부의 탄력,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기도가 좁아지게 돼서, 코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골다가, 나이가 들어서 코를 보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처럼 기도의 주변 조직들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호를 고는 경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지니까 주름을 없애주는 수술을 하면 좋아질까요? 그럼 그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을 제가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목구멍 안쪽에 이 연조직. 목젖이나 연구개 정도 수술 해서는 더큰 원인이 혀가 기도를 막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자기의 혀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울을 보고 내 혀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힘주지 말고 가볍게 해서 거울을 보면 이빨 자국이 심할수록 코골이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혀가 크다. 상대적으로. 구강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혀가 클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혀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코를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코를 경, 고는 경우는, 어 이제 그 혀의 힘이 떨어지고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골이 소리가 커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혀가 뒤로 처지지, 처져서 기도를 막지 않게 해주고 목구멍이 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목구멍, 혀, 이숨 쉬는 기도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음, 운동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법도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는 한두 번 해도 되는구나. 아니면 꾸준하게.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